근데 난 이거 여자가 이렇게 해도 나는 약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주석의 타인을 갑자기 여자가 그렇게 한다? 음, 나도 모르게 죄이해요 이런 거좋아해요 이번에는 여자들의 환상이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여자들이 가지는 환상에 대해서 잘 알고 있나요? 다클때 본인이 다가졌다 생각합니까? 그 환상? 네, 제가 이제 금사빠기 때문에 사소한 거에 엄청 응. 끌려요. 어호, 어떤 거죠? 뷔페 일을 하는데 응. 네드가 무거워하는 접시를 한 손으로 들어줬게요 어. 어, 갑자기? 오, 어, 씨! 이 오빠, 갑자기 남자의 향기가? <웃음> 제가 아, 유진이가 뷔페 가면은 바로 한 손으로 돌려드릴 수 있어요. <웃음> 어, 유진아! 어, 맘대로 골라와. 어? 오늘은 여자들의 환상이 완성되는 순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컷. o 네, 첫 번째! 모모대 잘할 때! 하는데 잘할 때! 뭘? 섹스. <웃음> 부모님한테 잘할 때? 숙맥인데 잘할 때! 연애 경험 없어 보이는데 잘할 때? 축구를 못할줄 알았는데 잘할 때! 공부를 못할줄 알았는데 잘할 때! 요리 못 하는 줄 알았는데 잘할 때! 키스 하는데 잘할 때? 술 먹고 못할줄 알았는데 잘할 때! 노래 못 하는 줄 알았는데 잘할 때! <웃음> 노래 못할 줄 알았는데 잘할 때! 아 근데 이거 맞아. 노래 잘하는 여성분들은 어때요? 되게 계속 듣게 되죠. 아 잘한다. 목소리가 좋아도 노래 못하는 사람들은 또 못한다? 그리고 목소리 노래할 때 바뀌는 사람들 있어. 그러면 진짜 멋있어요. 나야. 나 멋있어? 똑같던데? 어, 저는 진짜 미쳐요. 내가 이미 너무 좋아하는데 노래까지 잘하면 어, 이 사람 어떡하지? 어, 노래를 잘하면 일단 호감도가 급상승하기 때문에 뭐안 좋을 게 하나도 없죠. 넘어갈까요? 땡땡 벗었는데? 땡땡 팬티를 벗었는데? 클 때? 벗었는데? 타투? 벗었는데? 야할 때? 어깨 넓을 때지 뭐 우통 벗었는데 나보다 클 때? 안경 벗었는데 잘생겼을 때? 신발 벗었는데 양말이 귀여울 때? 벗었는데? 한 근육! 에? 에? 에? 진짜 벗었는데요? 아 뭐야 구라치네 <웃음> 진짜로 아니 미치는 거 아니야 이거? 아, 봤었는데 장군요. 좋죠? 근데 이거를 헬스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일단 근육을 전부 다 크게 하는 것보다 장군요 나오는 게더 힘들어요. 아, 저 예전에 진짜 이거 있었는데. 남자들이 저 되게 좋아했었잖아요. 네. 노래 잘하고 축구 잘하고 선임 후임한테 잘하고 군 생활 잘하는데 몸도 좋다고 해서 애들이 막 되게 저를 잘 따라줬어요. 그 여름에 볼수 있는 거죠? 네, 저 진짜 저다적셔줘야 알겠죠? 뭐 그냥 뭐... 그냥 통짜도 통짜. 하나, <웃음> 둘, 셋, 넷. 벌선한 통짜일 때. <웃음> 자, 다음. 갑자기 화나심? 갑자기 모델댐? 갑자기 쓰라림 아, 갑자기 신도림? 갑자기 아. 똥침 갑자기 지침 갑자기 새치기 갑자기 계좌로 올림? 갑자기 하고싶어 할때 갑자기 덮침 네? 림으로 끝나는 게 뭐가 있지? 갑자기 신 내림 <웃음> 갑자기 옷 대림 갑자기 날 버림 <웃음> 갑자기 정장 차림 오 Hop. <laughs> 갑자기 정장 차림. 오. 아 진짜? 아 진짜 그래요? 그렇지 않나요? 갑자기 이제 여친구가 자오피스룩 입고 오면 음. 설릴수 있잖아요. 음. 그런 거랑 똑같은 것 같은데요? 이거는 또 평상시에는 네. 잘안 꾸미고 다니거나 그렇죠. 되게 캐주얼하게 꾸미거나 힙하게 꾸미는 사람이 정장을 차림을 하면 저게 남자의 향기가 불어오고 어른 향수 냄새도 막 나는 것 같고 그리고 반대도 있는 거 알아요? 맨날 정장 있던 사람이 오랜만에 후줄근한 약간 트리닝 셔츠에 맞아요, 맞아요. 주머니에 손 넣고 슬리퍼 신고 나오면 뭔가 되게 친근하게 다가오는 음, 음. 잘생겨 뭐야 진짜로 근데 우리 남 남자들끼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친구가 종전정 입고 온다고. 어머, 오 뭐야? 오늘 뭐 날이었어? 저는 이 남자의 단추를 풀러서 제가 다할을 거예요. <웃음> 자 좋은 네모 할 때. 좋은데 이 원샷 때릴 때. 그때 하수산 안 찼데요? 와술 진짜 잘 먹는다. 어떻게 이걸 원샷으로 했지? 나 아, 같이 잘먹어주겠다 생각하는 건가? 응. 음. 좋은 척할 때. <웃음> 아, 좋은 날 갑자기 꽃 선물 할 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쁜 남자일때 좋은 집 가졌을 때, 좋은 차가 가졌을 때, 좋은 데랑차 참신호 식 딱히 안 따질 때. 쏠지 <웃음> 못했어요. 아저 생각 없어요 멋있다. 이렇게 <웃음> 좋은 향수 냄새 날 때. 와아은 냄새 날때 이거 이거 아아아죠 사실? 나 좋은 냄새 안 나는 사람 진짜 안만나 나도 나는 솔직히 안 씻는 사람 상관 없거든? 근데 안 좋은 냄새 나면 싫어. 그거아 아니... 달라 달라. 자주 씻어도 냄새 나는 사람은 냄새 나고 그런 사람 싫은데? 그러니까 나도 그래서 싫어. 청결도 중요하지만 좋은 냄새 나는 게 진짜 중요하다. 전 이거 진 진짜 공감을 못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누굴 만났는데 옆에서 진짜 좋은 냄새가 나는 거야. 그걸로 어. 이미지가 바뀌더라고. 어. 난 냄새로 사람 이미지가 바뀐다는 걸 그날 처음 느꼈어. 아 이건 남자들도 똑같죠?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그 본인들이 선한하 형세도를 많이 뿌릴 때 지나가다 우연히 그 향기를 또 맡았을 때 이제 한번 뒤돌아보게 되는 어? 걘가? 이게 샴푸 냄새가 어. 장난 아니잖아요 음. 이게 환상이 완성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내 남자가 좋은 냄새 났으면 좋, 좋겠으니까. 오. 그런 향을 맞으면 진짜 그 잊혀지지가 않아요. 음. 어딜 가든 어? 어? 이거? 어? 그 사람이 썼던 건데? 하는 생각이 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 똑같은 거 쓰면 좀 그렇더던데? 그래서 그럴 때 좋은 게 이제 두 가지 향수를 동시에 쓰는 거그게 확실히 아무도 몰라. 요 팁이 되가지고? 네 얼굴. 그다음 박력 있을 때. 아니야. 박혁거세. <웃음> 아 그냥, 그냥 아래서 태어난 거지. 알고 보니까 말 <웃음> 대나 아, 이게? 오케이 박을 때. <웃음> 박학다식 할 땐. 오. 어떻게 맞춘 거야? 진짜 박학다식이다. 저는 음. 저보다 아는 게 많은 사람이 좋아요. 저는 별로 아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음. 내가 물어봤을 때 알려줬으면 좋겠고 근데 그걸 모른다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친절한 선생님처럼 너무 설레 것 같아. 그럼 음. 더그 사람한테 의지할 것 같고 음. 나만의 선생님이 되어줄 것 같고. 음. 제 주변에서 이런 사람을 딱한명 봤어요. 누구요 너. <웃음> 그냥 궁금한 게 많아 찾아보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런 거죠. 호심이 있으면 이제 왜 그럴까? 이렇게 예상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이렇게 다 찾아보는 사람들 보면은 페이스북이 되게 대단해 보여. 요 여기서 포인트예요. 어린애 보듯이, 무시하듯이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냥 그게 정성껏, 아 이거는 있잖아. 이렇게 잘 설명을 해야지 아는 거 많다고 이렇게, 이렇게 툭툭툭툭 해버리면 은 되게 기분 나빠요. 아, 무시하나? 모른다고? 아니 이거, 아, 이거 몰라? 응. 이러면서. 저도 약간 이런 게 있거든요. 막 너무 모르는 게 많고 맞춤법을 틀린다든가. 그럴 때좀 오히려 깨질 때도 있죠. 예상외로 네모할 때. 예상외로 클 때. 예상외로 친절할 때? 자상할 때? 예상외로 잘할 때? 예상외로 운동을 잘할 때? 예상외로 손이 클 때? 아니 너무 많아 근데 이건 다 예상외로 뭐 하면 다 좋아 제가 생각하는 주노소의 매력이에요? 제 매력이라고요? 예상외로 목소리가 좋을 때? 예상외로 예상외로 다정하고 <웃음> 예상외로 머리가 클 때? 예상외로 친절하고 다정하고 잘 챙겨주고 아무 이 따뜻하고 예상외로 나이가 많을 때이 발라마. 씨발라마. 씨발라마. 예상외로 열일 때? 아! 예상외로 열이 모습? 어, 제가 열어요? 형 마음 열으잖아요. 그렇죠. 저야 저 엄청 유르멘탈이거든요. 네, 건들면 넘어지던데그 정도는 아니에요. 한없이 강한 남자가 눈물을 흘릴 때나 갑자기 여린 모습을 보이며 어 이건 이건 나름대로좀환상이 생기는 거 같아요. 아, 그럼, 근데 진짜. 이 포인트는 너무 맨날 눈물로 때우면 안 된다는 음.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갑자기 어떤 반려동물을 보고 되게 막 소중히 한다든지 되게 방력했 있던 사람이 어 어떻게 어떻게 막 이런다든지 어, 애기 보고 막 너무 좋아하는 아 어. 어, 너무 예쁘다. 아니면 뭐 혼자 조금 알고 보니까 되게 강한 줄 알았는데 혼자 상처받아서 막 하고 있었다던지 그런 모습 보일 때좀이 사람도 약간 인간다움이 보이는구나 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반전 매력 마음이 여리다는 게 외곽내유 같은 느낌인 거잖아요 우리 문석이도 그러잖아요 사실 이 친구 굉장히 정없어 보이지만 주변 잘 챙기고 말 따뜻하게 하고 그런 친구야 그래요? 근데... 네저가이 부분을 얘기해도 되나요? 네. 최근에 울었잖아요 맞아요 진짜? 저 그때 진짜 놀랐어요. 근데 그때 되게 뭔가 무방비해진 정훈이의 모습을 보면서 침을 좀닫긴 했는데 그당시엔 제가 이제 그런 드립을 치면은 진짜 정훈이가 저랑 손절할 것 같아가지고 아. 손짝도 잘들었줬잖 네, 그래서 지금 멤버들 앞에서 한번운 적이 있는데 아 그래서 저는 약간 좀 환상이 완성된다고 해서 저는 되게 꼴부들이었거든요, 솔직히 에이, 제 자신이? 에이, 에이. 거기에서 나한테 조금만 더 기댔으면 너 진짜 그냥 내남자친구 아, 기댔으면? 참고하세요. 아니 근데 참고를 참고 하더라도 또 울면 또안 되기 때문에. 아, 아니, 아니.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우라. 네. <웃음> 어, 지금 촬영 내내 본 유진이의 눈빛 중에 가장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한번더 보고 싶어요. 아, 제가 우는 모습이요? 네. 모르는 사람과 말 잘할 때, 모르는 사람과 부딪혔을 때 괜찮다고 할 때, 모르는 사람과 키스하는 걸 반발했을 때, 모르는 사람과 대화하는데 되게 잘할 때, 아 모르는 사람과 어깨 부딪혔는데 사과할 때. 모르는 사람과 예의 바르게 대화를 잘 이끌어 나갈 때? 오! 철벽 칠 때? 나와 단둘 이 있을 때 다, 다른 모습 보일 때? 모르는 사람과 언쟁가 높일 때 모르는 사람과 가위바위보 했는데 이겼을 때 이건 진짜 환상 채우실 만하다 <웃음> 가위바위보 이겼을 때? 어, 찌바른 거잖아 네. 모르는 사람 모르는 사람과 술배틀을 땄는데 이겼을 때 <웃음> 모르는 사람과 시비를 붙었는데 도망갔을 때 모르는 사람과 시비부터도 잘 모면할 때? 어, 지혜롭고 침착하게! 그때 우리가 환상이 깨지는 순간 했을 때도 나왔지 않았나요? 폭력적이거나 부딪혔을 때막 시비 거는 그런 거요. 그러니까 환상이 깨졌다면 환상이 완성될 때는 진짜 이런 갈등에서 지혜롭고 침착하게 대응할 때내 남자 역시 완벽해! 퍼펙트 보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건 약간 우, 술 먹을 때 말고 운전할 때도 되게 많이 드러나거든요. 아, 근데 운전할 때욕안 하는 사람이 있나요? 근데 저는 가끔 운전할 때 되게 침착한 사람들 봤는데 저예요. 아니, 갈등을 애초에 왜 일으킵니까? 갈등이 생길 수 있죠. 그냥 만약에 뭐 우리끼리 하는 토론이 될 수도 있죠. 이런 거. 방금도 자칫 잘못하면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었는데 나의 따뜻한 말로 갈등이 해소됐잖아요, 그죠? 아전는 이런 건 갈등이 나 아가리! <웃음> 사실 뭐 누가 나한테 피해를 끼치더라도 막 일을 소란스럽게 만들고 싶진 않거든요. 그저, 그 그렇죠. 자리에서 조용히 빨리 처리하고 싶은데 괜히 여자친구 지키겠다고 야너네 얘한테 뭐한 거야! 아 이러면 은좀 창피하고 부끄럽고 나 빨리 이 자리 뜨고 싶은데 아, 근데 여기서 나서가지고 음. 아 이거 뭐, 뭐 이렇게 이쪽으로 연락 주세요 이러면서 음. 아 그래도 괜찮아요 뭐 이렇게 해서 막 해주면 난 너무 좋지. 다음. 헤드 네모 할때 헤드폰 너모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좋을 때 <웃음> 헤드가 클 때. 헤드라인에 장식할 우리의 결혼 소식. 헤드뱅잉 하는데 머리가 찰랑거릴 때. 헤드뱅잉 하는데 머리에서 좋은 냄새 날 때. 헤드셋을 써야 하는 상황에서 줄이 꼬이는데 그거 정말 잘 뿌려줄 때. 헤드로서 직원들을 잘 관리할 때. 헤드레스트를 360도로 돌려서 창문을 깰 때. 헤드레스트가 뭐야? 형 <웃음> 머리 받침대요. 아왜 헤드레스트라 그래? 너 진짜 바깥다식하다 헤드레스트 꽂아줄 때? 헤드레스트 뒤를 잡고 후진을 할때 yeah! 아니 근데 이거 좀 너무 부실 아니에요? 아 이거는 옛날부터 말이 많았는데 이렇게 손으로 팔베에 해주면서 운전하는 거야 후진할 때 잠깐만 앞에 카메라 다 있는데 뭔 느낌인지 알죠? <웃음> 어. 오빠, 오빠 여기, 여기 카메라 아 이거보다 눈이 정확해 잠깐만 아. 후방 카메라 없는 차탈 때도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난 그게 왜 한상까지 난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왜 이게 왜 이게 멋져 보이는 걸까? 난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어때요? 근데 얼굴 사이좀 멋있긴 멋있 하네. 약간 그런 거 아닐까? 이렇게 딱 했을 때 나를 터치는 하지 않았지만 뭔가 안을것 같은 자세 플러스 이제 옆선 그러면서 약간 얼굴도 가까워지잖아. 숨소리 들리고 향도 느껴지고 아 근데 진짜 저는 옛날이라면 환상이 생겼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진심으로 카메라 후반 카메라 너무 잘 돼있어요! 제 눈보다 정확하기 때문에 별로 좀 허세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요 그러면 은 운전할 때 손잡고 운전해주는 건 어때요? 아 빨리 운전 똑바로 해 박지 말고 이럴 것 같은데? 아 넵. 네. 근데 난 이거 여자가 이렇게 해도 나는 약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주석이 타인는데 갑자기 여자가 그렇게 한다? 좀... 나도 모르게... 쩝! <웃음> 이렇게... <웃음> 죄송해요 자! 다음 거! 본인 일에 몰두할 때 맞잖아요. 본인 일 때려 치울 때. <웃음> 정답. 본인 일이 프로페셔널 할 때. 에이! 아. 프로페셔널 아 이거는 되게 자주 듣는 것 같아요 아 저는 본인 일에 프로페셔널 하지 않은 사람 그냥 안 만나요 환상을 떠나서 호감이 안 가요 어떤 일이든 능력을 떠나서 아니 어떻게 본인 일에 프로페셔널 하지 않을 수가 있죠? 약간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아 내일 출간이 싫다 하면은 뭔가 좀 너무 자기를 게을러 보일 수도 있고 오히려 그러니까 이나이때는 이제 본인 일에 프로페셔널 하지 않으면 약간 게으른 거죠 사실은 맞아요 함께하는 미래가 꿈꿔지지 않아요 음. 알고 봤더니 네뭐할때 알고 봤더니 대기업일 때. 알고 봤더니 BJ일 때. 알고 봤더니 집 다섯 개. 알고 봤더니 가까운 사이였을 때. 집안일을 정말 잘할 때. 내조의 왕일 때. 알고, 알고 봤더니, 봤더니 삼대독자일 때. 네. 알고 봤더니 면제일 때. 알고 봤더니 설거지 킹일 때. 알고 봤더니 홍도 살 때. 알고 봤더니 요리 잘할 때. 요리를 잘할 때! 이거 제가 꿈꾸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고 보니까 요리를 잘할 때 되게 반전 매력이지 않을까요? 맞아요. 근데 요리를 잘하는 게 요즘은 좀다 상향 편준화 된것 같아요. 그냥 네이버 차가지고 쳐다보는 것 같아. 와우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보고 척척척 해주는 거야. 난 그래? 그것도 진짜 리스펙 해요. 오... 저는 유튜브 레시피 따라서 만드는 것도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아 진짜요? 근데 요리 잘하면 확실히 좋긴 하죠. 자취방 놀러 갔는데 자기야 기다려봐. 형수 요리 뚝뚝쫙 해가지고 했는데 맛있어. 그러면 은 확실히 점수가 올라가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요리를 잘하지 않더라도 내가 해준 요리를 잘 먹어주는 사람이 정말 백배천배 낫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자들의 환상이 완성되는 순간을 알아봤는데요 음. 공통점이 살짝 단전 매력 섹시 약간 등직할때 음. 음.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확실히 그 남성들의 환상에 비하면 뭔가 더 디테일한 느낌은 확실히 있어요 굉장히 디테일. 네. 이걸로 하나가 끝나는 게 아니야 뭐 좋은 냄새가 나 그럼 좋은 냄새가 나나 보다가 아니잖아요 좋은 냄새로 인해서 뭔가 환상적인 것들이 여러 가지가 상상이 되니까 환상인 거 근데 이런 것들 사실 노력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노래 연습을 하고 운동하고 정장 사고 선수 뿌리고 여자들에게 환상을 완성시켜주고 싶다 그러면 네. 여러분들 충분히 노력을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노력하십시오안될까요 네. 양정은 씨 오늘 성공인가요? 자, 유진채 꿈의 여자들의 환상이 완성되는 순간 알아보기 대성공! 여러분! 하지만 그대들이 이미 환상입니다. 그대들의 인생이 이미 환상적이니까요. 자존감 갖고 네,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끝난 거 아니에요? 끝난 거예요? 네. 끝! 안녕 정훈아. 망원 씨! <웃음> 형은 여자들의 환상이뭐 가지고 있어요? 제가 여자들 때 환상을 뭐 가지고 있냐고요? 네 목소리 이쁜 거? 아손 이쁜 거아 노래, 노래 잘하는 것도 약간 환상이 있다 전전 수학 교체는 여자들은 똥도 안 싸고 그런 줄 알았어요 안 싸요 안 싸요? 응안 싸지 않나? 안 싸지 않아요? 네싸는놀본 네. <웃음> <나 웃음> 적은 없어요? <웃음> 그렇죠 네. 나도 너똥싼거본적 없어요? 맞아요 저안 싸요 <웃음>